두면 좋으려나? 공간이 너무 커졌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저의 자취방, 요 조그만 방의 마지막 날이라서 한번 켜봤습니다. 이사 온지한 6개월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가기로 발장을 했어요. 진짜 방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렇게 문을 여닫거나 움직이면서도 발이 이렇게 부딪히거나 해갖고 온몸에 멍도 너무 많이 들었고 여기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상을 피기에도 되게 협소하고 저는 특히나 집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책도 읽고 어, 부업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유튜브 편집도 하고 목걸이도 만들고 포장도 하고 혼자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안 나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사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깨질까봐 에어캡 봉투를 밑에 깔아주고 여기다가 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트망에 걸어둔 화장품들은 어차피 나중에 또 걸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거의 쏟아붓는 느낌으로 부어볼게요. 참고로 어플은 요 짐싸 어플. 요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지금 이사가 되진 않았지만 제 방을 대충 찍고 가구가 뭐 있는지를 적고 견적서 신청하기? 그걸 누르니까 막 경매식으로 이막 기사님들이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막 가격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약간 평점? 리뷰 보고 가격도 참고해가지고 기사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이거는 반포장 이사로 했는데 저번에 이사했을 때 비용보다 정말 훨씬 저렴하게 할수 있어가지고 완전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그나마 정리를 한 공간인데 이렇게 앞에 현관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이런 조금 널찍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이 트롤리 화장품 정리는 아직 잘 못했고 여기랑 이 책을 두는 선반? 이게 원래 침대 헤드거든요. 침대가 원래 여기 이렇게 있고 수납형 공간들이 있는건데 제가 이것까지 두고 침대를 두면 공간이 너무 안 나와서 이쪽으로 밀고 여기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뭐 디퓨저나, 뭐, 룸스프레이, 가습기, 막, 뭐 화초, 그림, 이런 거를 약간 전시하는 느낌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새집? 냄새? 그런 것도 좀 나는 것 같고, 오늘 남자친구랑 근처에 나가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아울렛에 갔는데, 1층에 디퓨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막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이사 온 기념으로, 기분 좋게 이 방에 한번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화장실에 습기 차면 은 냄새가 안 좋으니까 화장실에다 넣으려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게 39,000원인 거예요. 제 기준 약간 디피즈치고는좀 가격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두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이 선반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가격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똑같은 거를 병을 두 개나 줘가지고 오래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엄청 후르츠향? 과일, 상큼한 과일 섞인 그런 향인데 옛날에 엄청 유행했던 스토리아 시크릿 그 냄새 아시나요?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그런 냄새랑 엄청 비슷한 느낌? 판매해 주셨던 분이 이렇게 두개 정도만 꽂고 좀 쓰다가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사용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요거를 이쯤에 두면 좋으려나? 짜잔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저는 너무 아직까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선반은 이 정도로 해두고 여기 이텅빈 공간에 제가 작업할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작은 미니 쇼파를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니 쇼파를 여기에다 두고 테이블을 여기에 두고 목걸이도 만들고 편집도 하고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화장대는 <웃음> 아직 정리를 진짜 너무 안 해가지고 차마 여러분들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잠깐 공개를 해드리면 이 화장대 위에 있는 선반이 전부 다 화장품입니다 이거는 진짜 죽을 때까지 써도 다못쓸것 같아서 조만간 이 화장품들을 무료 나눔 할수 있는 이벤트나 이런 걸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는 지금 퇴근을 해가지고 여기가 저희 집 현관문인데 바로 옆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어요 그래서 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잘돼 있고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주방이 있는데 되게 좁죠? 근데 제가 살던 옛날 집보다는 훨씬 커요. 인덕션도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라서 이 높이가 훨씬 낮아졌고 여기 이렇게 싱크대 있고 이 아래에 세탁기가 있고 여기는 다 이제 선반 여기에는 그릇을 넣어두고 있어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여기에 그 그릇 이렇게 걸어두는 건조대가 있잖아요 보통? 근데 크게 없더라고요 나중에 아빠한테 한번 와가지고 달아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게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리할 때 이런 냄새 같은 게제 방으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런 게 좋습니다 또요 싱크대 바로 뒤쪽이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뭐 평범합니다 근데 엄청 다올 화이트로 깔끔해가지고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화장실 크기도 전집보다는 조금 더 커졌어요. 왜냐면 제가 전집이 너무너무너무 좁았기 때문에 암튼 화장실은 요렇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제 방입니다. 여기 욕실 바로 왼쪽에 이런 창고용으로 쓸수 있는 조그만 여유 공간이 있고 여긴 냉장고 들어갈 자리, 여기는 다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는 화장대, TV 넣을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옷장이에요. 저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옷장이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전에 살던 집은 한 개여 가지고 옷 같은 거를 넣기가 너무 좁았는데 두 개나 있어 가지고 여기는 주로 쓰는 옷들 놓고 여기는 겨울옷들을 다 넣어 놨어요. 그리고 또중간 이렇게 창이 왼쪽이랑 이 오른쪽에 두 개가 있어 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환기도 잘 되고. 이거는 전에도 계속 쓰던 제 침대고 좀 더럽죠? <웃음> 원래 이거 에이미 루시에서 친구도 다 새로 샀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와가지고 그거를 싹 바뀌면 이쪽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침대에 앉아서 보면은 진짜 공간이 너무 커졌어요 이걸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또 어, 너무 좁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전에 살던 집이 너무너무너무 핵 좁았어가지고 저는 너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공간은 여기 두 번째 창문이 있는데 요3반 있고 이런 공간인데 어 떠내 침대, 트에 엽서랑 그렇게 꾸며놨던 것도 다 여기다 붙일 생각이고 지금 화장대 서랍이 아니 공간이 진짜 넓은데 완전 난장판이어가지고 이거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여기 안에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어버리고 싶어서 이런 각진 것들은 따로 이런 틀이 없어도 잘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나마 제가 화장할 때 자주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뒀고 좀 자주 안 쓰거나 손이 잘안 가는 녀석들은 이런데다가 박아둘 생각입니다. 여기 책장에 제가 그린 요 그림을 달 거라서 요것도 한 요쯤에 45도 각도로. 이제 이 벽을 엽서들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붙여놨는데 내일 친구랑 같이 오는 엽서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조금 더예쁘게 꾸미면 될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간단하게 토마토랑 치즈를 먹고 드라마를 보다가 잠을 자면 될것 같습니다. 나무에뭐하대 사진까지 걸었어?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계속 게 소원하던 형의 가장 친한 친구 사랑하는 여자랑 여러분 저는 지금 집에 왔고 이 택배가 보이시나요? 지금 시킨 가구들이 다 와가지고 오늘 이불 커버도 싹 바꾸고 쇼파도 설치를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게 에이미 루시에서 시킨 이불 커버 세트랑 이 예쁜 보라색 깔 커튼까지 세트예요 너무 예쁘죠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입니다 이렇게 커튼에 구멍을 안내도 되는 집게요 요 봉을 사가지고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달아졌습니다 커튼을 창문이 작아 가지고 하나만 샀는데 살짝 모자란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길이 딱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이 오른쪽에 이 왕관기 때문에 좀 신경이 쓰였는데 이게 가려져서 너무 좋네요. 아무튼 침실은 이렇게 해봤고 이쪽은 패브릭을 붙이든지 아니면은 장구를 넣던지 포스터를 예쁜 걸 붙일지 사진을 붙일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천천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굉장히 이상하고 막 전체적인 인테리어랑 엄청 따로 놀죠? 근데 이거를 시킨 이유가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고 이게 패브릭인 게만 원도 비쌌는데 패브릭인 거는 쇼파를 쓰다 보면 은 오염되고 이러면 은 제가 관리를 못할 것 같아서 얘가 가죽이라서 산 것도 있고 이렇게 컬러 같은 거는 요즘 되게 예쁜 쇼파 커버들을 많이 사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꿀수 있을 것 같아서 커버도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쇼파는 이걸로 샀습니다. 이거를 다 펼치면 은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잘수 있는 침대처럼 그럼 길게 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등받이도 이렇게 하면은 3단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 검정색이 너무 안 예쁘니까 커버를 빨리 씌워볼게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사이즈 같은 걸잘안 되고 그냥 대강 뭐 어느 정도 이게 뭐 1m고 이 정도면은 뭐 1.5m 이게 맞겠지? 이렇게 시켰는데 잘 맞는 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U자형 조금 큰 테이블도 시켰거든요. 여기다 놓고 나중에 겨울 되면 러그도 깔고 해가지고 친구들 오면은 밥도 먹고 제가 이제 여기서 컴퓨터도 하고 작업도 하고 목걸이도 만들고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빨래 건조대인데 오늘의 집에서 세일을 하길래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샀던 것 같아요. 1단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둬도 될것 같기도 하고 빨래도 말렸을 때 그렇게 공간 차지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이걸로 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어머나이자 피해자 아내 우리 가족은 한 문제 어떻게 그렇게 백지 상태일 수 있지 어머님 아버님 한 많이 나셨지 너무 마음 쓰지마 성격 좋아 인상 좋아 손주도 나아줘 하다하다 철벽 철방... 모기 승전 자기자랑 모조하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야 아까 이거 샐러드 재료를 사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멘붕 와가지고 저희 집이 역 바로 앞에 있는데 역 바로 앞에 있는 마트를 들렸는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가지고 마트를 막 뒤졌는데도 없어가지고 막 지하철 내려가가지고 CCTV 보고 대찰구 CCTV를 직원분이 보여주셨는데 <웃음> 제가 지갑을 들고 대찰구를 찍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 막 지갑 찾느라고 한 시간 동안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혼이 다 빠져가지고 지갑은 찾았습니다. 마트에서 잃어버린 거였어요. 오늘은 이거를 먹고 입고 빨리 자야겠어요. 근데 저 벽면이랑 테이블이랑 얼추 이 정도만 꾸미면 될것 같은 느낌? 지금 애플 기계를 살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짠. 며칠 만에 다시 찍는 것 같은데 조금 새로운 것들이 늘었어요. 일단 저번에 달아뒀던 이 패브릭이 아무리 생각해도 제이 침대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패브릭 보라 색깔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아줬는데 전체적으로 제 방과 훨씬 더잘 어울리는 느낌? 그래서 완전 만족을 하고 있어요. 스탠드는 친구가 집들이 선물로 사준 거예요. 요렇게 완전 은은한 등이 들어옵니다. 딱 밤에 이거 하나만 켜고 있어도 적당히 밝아가지고 요거 하나 켜두고 누워서 핸드폰하고 책 읽고 이러면 완전 힐링되는 그런 느낌? 인테리어용으로 써도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마음에 듭니다. 방금 다이소에 가가지고 요 네트망이랑 막근이랑 집게랑 요거는 집에 있던 거. 이걸 왜 샀냐면 여기 제 침실 쪽에 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여기에 엽서를 붙이려다가 여기에 이미 엽서를 엄청나게 많이 넣어 놔 가지고 이쪽에 약간 엽서존? 이 패브릭이랑 이런 갬성갬성한 엽서들이 잘 어울려 가지고 그런 건 여기다 붙이고 이 공간은 좀 제가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나 뭐 그런 걸로 붙여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마침 요거꽃핀도딱 두개 남아가지고 걸어갖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맞다 요거 침대 커버도 새로 바꿨어요 제가 원래 베이지색이었는데 요 이불 쿨한 색감이랑 너무 안 어울려서 하나 구매를 했는데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안 삐져나오게 잘 걸어주고 친구가 저번에 집들이 와가지고 저희끼리 찍은 거싹 뽑아가지고 줘갖고 이것도 한번 걸어보고 전에 집에 살때 냉장고에 붙았던 것들이랑 인화했던 사진들 이런 것도 싹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들도 붙여놓고 책 같은 것도 찢어서 붙여갖고 이런 건 제가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일기 쓸때 편하게 쓸수 있게 마스킹 테이프랑 머리끈이랑 이거는 좋은 냄새 났으면 좋겠어가지고 친구가 선물로 준 향초. 이렇게 매달아봤고 키링 같은 거나 요즘 잘안 쓰는데 아꼈던 것들도 걸어보고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마음에 드네요. 앞으로도 계속 지내면서 마음에 드는 귀여운 것들이 생기면 하나씩 하나씩 달아볼 생각입니다. 짠! 친구들이 집들이 선물로 요 돌체구스토 커피머신을 사줬어요. 캡슐은 요 롱고가 맛있다고 해서 요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닫고 따뜻한 물이랑 차가운 물로 내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저번에 차가운 물로 내리니까 진짜 뭔가 안 찐하고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저는 한 이정도 내리고 에스프레소가 옅어지면 이렇게 끝내고 물이랑 얼음을 타서 먹습니다 요 베개 커버 두 개가 저는 엄청 빈티지하고 올리브 색깔 할줄 알았는데 시켜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다가 저의 이런 패브릭들이랑도 너무 안 어울리고 친구랑도 너무 안 어울려서 또 새로 시켰습니다. 그거를 한번 갈아볼 거예요. 끼웠습니다. 이게 훨씬 낫죠? 얘는 여기다 두고 에이쿠. 이렇게 보라보랑 커튼이랑 친구에 잘 어울려가지고 여기 는 침대에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또 텐바이트 에서물 잔뜩 시켰습니다. 이거는 다이어리 영상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건요. 댄스... 엽서랑 포스터를 여러 개 샀거든요 엄청 귀엽죠 이거를 왜 샀냐면 지금 제가 집중해서 꾸미고 있다고 했던 이 부분도 엽서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고 지금 전체적으로 요 침실 쪽이 너무 썰렁하잖아요 아무것도 이거밖에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뭘 하나 더 붙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사봤습니다 짠 너무 귀엽죠 이거는 세트로 이렇게 두개 있는 거를 엄청 저렴하게 3,000원인가? 샀고 이 엽서들은 되게 다양한 크기에 이렇게 빳빳한 튼튼한 엽서인데 이게 다 합쳐가지고 5,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청 힙하고 약간 귀엽고 제가 지금까지 꾸며온 이런 방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것들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꾸미기이 영상을 거의... 한달 넘게 찍고 있는데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자꾸 뭔가 막더 사고 싶고 더 사고 싶어서 배송을 기다리느라 이렇게 늦었는데 오늘 진짜 이것까지 찍고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나름 조금 심심했던이 부분이 채워진 것 같아서 이제 남은 걸로는 저 친구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공간은 제가 받았던 거 샀던 거 좋아하는 엽서들로 그리고 패브릭으로 이렇게 꾸몄고 옆면도 제가 좋아하는 포스터랑 식물이랑 이렇게 캔들 같은 걸로 막 꾸며봤습니다. 침대 있는 쪽은 이렇게 엄청 뭘 많이 꾸미진 않았는데 그래도 허전한 느낌은 없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진짜 1차 집 꾸미기는 끝이고요. 더 여기서 꾸밀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은 다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